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바로 피니쉬를 하지 말자 라는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왔어요 피니쉬를 하지 말자 라는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 보통 우리가 공을 칠때 피니쉬까지 끝까지 스윙을 가져가야 된다 피니쉬까지 멈추지 말고 스윙을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혹은 피니쉬 때 3초 동안 멈춰 있으면서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 피니쉬까지 끝까지 가야 스윙이 보기 좋다 피니쉬까지 끝까지 스윙이 가야지 가속이 극대화되면서 거리가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피니쉬를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피니쉬를 가면서 우리는 스킵이 되는 동작이 너무 많으니까 잘 치시는 분들 혹은 스윙이 큰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다만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 그리고 나는 뭐 어느정도 공은 치지만 특정 동작이 안돼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특정 동작이 안돼 특히나 다운스윙이나 팔로스루에 관한 내용인데요 특정 동작이 안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피니쉬에 너무 집착을 하니까 피니쉬를 빨리 만들려고 하니까 내가 공을 칠때 여기서 백스윙이 충분히 간 상태에서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스루 동작을 다 해주고 피니쉬까지 잡았어요 자 그럼 이 동작은 물론 저보다 스윙 이쁘신 분들도 많아요 스윙 저보다 다이나믹하고 파워풀하고 보기 좋은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제 스윙이 그렇게 나쁜 스윙은 아니에요 왜? 동작을 다 하고 피니쉬까지 갔으니까 똑같이 피니쉬를 잡더라도 여기서 다운스윙 들어올 때 피니쉬부터 생각하는 거예요자 그럼 이 스윙은 스윙이 작죠? 보기도 안 좋고요 피니쉬는 잡았지만 동작이 보기가 안 좋아요 왜? 중간 과정이 생략이 됐으니까 피니쉬 모양도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피니쉬는 내가 여태까지 한 동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피니쉬예요 내가 다운스윙을 하고 임팩트를 만들면서 팔로 스루까지 지나가요. 그러면은 속도가 있겠죠. 그 속도에 의해서 클럽이 지나가요. 쭉 넘어가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팔로, 바로 피니시예요. 근데 이 피니시를 내가 억지로 만들어 주려고 그래.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 하고 스윙을 멈춰요. 그다음에 피니시를 넘어가요. 자, 이거는 오케이. 괜찮아요. 할거다 했으니까. 근데 피니시를 억지로 만들려고 그래.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피니시로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 스윙 클럽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임팩트도 안 만들어지겠고. 그러면은 팔로스로도 뻗어내지를 못하고 그냥 바로 피니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피니쉬까지 가는 도중에 놓쳐버리는 동작들이 너무 많아요 클럽도 끌고 내려와야 되고 끌고 들어오는게 아니라 끌고 내려와야 되고 여기서 턴도 해줘야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임팩트도 만들어지겠죠 그럼 임팩트가 만들어지는 힘에 의해서 팔로스로도 진행이 돼요 이렇게 팔이 쭉 내려오면서 진행을 하고 몸이 회전을 해주니까 모든 동작들이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그 속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피니쉬로 넘어가요 몸을 마저 돌려주면서 그러면 너무나 편하게 피니쉬 자세가 굉장히 보기 좋게 나오겠죠 내가 여태까지 힘을 어떻게 썼냐에 대한 결과가 바로 피니쉬 모양이니까 피니쉬는 결과물이에요 내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를 다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피니쉬예요 피니쉬에 절대 집착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클럽을 보내주잖아요 갔다가 보내주면 은 자연스럽게 클럽이 내 보내주는 힘에 의해서 쭉 넘어가요 넘어가다 보면 은 얘가 힘이 멈추겠죠 내가 여기서 끝까지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번에 쭉 보내주니까 그 힘에 의해서 쭉 넘어가요 자 그럼 얘는 천천히 멈춰요 자 그럼 지금처럼 굉장히 여유 있고 느긋하고 보기 좋은 피니쉬 동작이 나오겠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공을 칠때 끝나는 동작보다는 과정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내가 백스윙으로 올라갔으면은, 자, 여기서 팔을 내려주고, 몸을 돌려주고, 그럼 여기까지 와요. 이거부터 연습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할 거를 먼저 끝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동작. 자, 이러면 스윙이 끊겨요. 그다지 보기 좋은 스윙은 아니에요. 다만, 이거를 연습장에서 이렇게 충분히 연습만 해주신다면, 이 동작이 점점 연결이 되겠죠. 어떻게? 보내주는 힘이 점점 강해질 거예요. 다운 스윙을 강하게 하고, 턴을 강하게 해주면 아까 여기서 멈추던 스윙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자 그럼 이 동작이 조금 더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면 은 자연스럽게 한 번에 피니쉬까지 넘어가는 동작이 나와요 어떻게? 급하지 않고 동작을 스킵하지 않고 여유있게 모든 동작을 다 하면서 스윙 아크를 크게 만들어내면서 피니쉬까지 넘어가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은 가속도 될 것이고 스윙 아크가 크니까 당연히 그 가속이 추가가 될 것이고 동작이 중간에 멈추지 않으니까 가속이 추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은 자연스럽게 더긴 거리를 더 편하게 그리고 더 이쁘게 보낼수 있겠죠 자이 내용은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드라이버는 특히나 더해요 피니시를 잡으려고 중간 동작을 생략을 하게 되면 은 피니시 모양은 나오겠지만 임팩이 이렇게 흔들려요 공 맞는 타이밍이 맞지 않고요 왜? 다운스윙을 하고 있는데 나는 피니시니까 내 클럽은 다운 스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 몸은 피니시니까. 네. 같이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내가 백스윙을 갔다가 클럽을 내려주고 몸을 돌려서 클럽을 보내주고 마지막에 피니시. 자, 그렇게 된다면은 마지막에 피니시. 자, 이러면은 아까보다 밀리는 게 훨씬 덜하죠. 네. 공이 맞는 거에 따라서 타이밍은 약간씩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한 번에 피니시까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해줄 동작들을 다 해줘요. 그러면서 아까 아이언이랑 똑같아요. 속도를 점점 높이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번에 피니쉬까지 쉽게 넘어가겠죠. 그렇게 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조금 더큰 동작으로 그러면 가속이 살겠죠. 동작이 멈추지 않아요. 연결이 돼요. 그럼 가속이 한번더 살겠죠. 이렇게 좀더 빠르게 스윙을 할수 있는 거예요. 강하게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스윙을 할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나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스윙 동작을 크게 만들면서 스윙을 멈추지 않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동작들을 전부 다 해주면서 피니쉬까지 가속을 만들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전부다 훨씬 더 쉽게 전부다 훨씬 더큰 비거리를 아니 긴 비거리를 전부다 훨씬 더 크고 이쁜 스윙으로 피니쉬도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피니쉬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말고 너무 끝까지 한 번에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일단 처음에는 피니쉬를 버리면서 중간과정을 다 만들어 놓고 그중간과정의 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피니쉬가 나오게 만들어 주신다면 전부다 훨씬 더 이쁜 자세로 전부다 훨씬 더 강한 스윙으로 빠른 스윙으로 편한 스윙으로 공을 쉽게 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피니쉬가 굉장히 불필요하다 피니쉬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 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한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